사고 한달 보고서 물개 아저씨가 된지한 달이 되었습니다. 어떻게 다쳤는지는 위에 링크에 있습니다. 그간 어찌 지냈는지 간단하게 보고나 드릴까 합니다요. 우선 사고가 난게 8월 말이 있었죠. 응급실에서 발이 부어서 수술이 안 된다 했더랬죠. 붓기 빠지길 기다리면서 오일을 누워 있었습니다. 그리고 월요일에 양발을 수술을 했습니다. 수술한 그 주의 주말은 추석이었습니다. 추석에도 병원에 누워서 계속 창문만 봤습니다. 추석이 지나서 3주차에는 회복이 더져서 13일에 하려던 퇴원도 밀렸지요. 옆에 밤새도록 유튜브를 틀어놓는 빌런이 있어 고생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버텨냈습니다. 결국 더 입원하게 되어서 20일까지 존버했습지 그럼에도 좋지 않아서 23일까지 입원했죠. 23일에 집에 들어와서 일주일 지냈습니다. 어느새 사고 난지 않 달. 가족은 가족대로 고생. 합격한 직업도 날려먹고 뭐하고 있나 싶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